할렐루야 네. 네, 같이 합시다 마지막 저항. 마지막 저항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음,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는 이 방식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자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방식이 자기 나라와 맞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았어요 세계 각 나라가 자기네, 자기네 나라에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걸려도 80% 90% 가까운 그 걸리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추진하고 움직이는 모든 방식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는 그것에 세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다시 말하면 일본이라는 강대국과 러시아와 중국 강대국 사이에서 유독히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일본식 민주주의가 아니고 중국식이나 러시아식이 아니고 미국식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최고봉이라고할수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보다 앞설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일본에서는 그런 민주주의를 가질 수가 없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더더욱 그런 민주주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시행하는 나라가 누구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한국만의 독특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전쟁이 유교전쟁이 한지 70년 만에 선진국이 되고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의식도 바뀌어서 민주주의 핸드폰이나 뭘 잃어버려도 한 시간 두 시간 지나고 보면 제자리에 있고 전철력 안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찾으러 가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실물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니까 핸드폰을 다 찾아내고 어떻게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저항정신 때문에 그렇다 일본은요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항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잘못되거나 지도자들이 시행착오를 해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고 문제가 많이라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인드가 스트라이크를 못 일으킵니다 물론 저항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있고 긍정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있는데 한국은 독재자에 대한 저항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주 4 3사태 4.19 혁명 또 부정선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산의 또 부마사태 부산 마산사태에 독재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조선시대 과거에서부터 민초들을 학살하고 죽일 때마다 저항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동학혁명도 있었지 그러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축복된 문화입니다. 자, 북한 보세요. 저항했다, 싹쓸이 죽여버립니다. 러시아, 저항했다, 다 죽여버립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중국, 저항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말한번 잘못하고 인터넷에서 잘못된 글을 올려도 그 사람은 그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천안문 광장, 천안문 사태에서 일어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로 꼽힐 수 있는 게 저항정신이에요 지금 저항하려고 시도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홍콩이라는 지역이에요 홍콩은 이제 막 사람이 죽고 고통 다하고 곤봉으로 두드려 맞고 개머리판으로막 머리를 까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싹 사라집니다 근데 한국은 죽이면 죽일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굴복하고 민주주의로 바꿔주 이런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코로나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국에 또 다르면 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했는데도 한국은 완전히 오픈해서에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도 있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의 선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그 나라의 국민성, 그 나라의 근면성, 그 나라의 어떤 어, 개혁정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부강시키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사상 뭔가 벤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한국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아요. 반드시 도와줘요. 엊그제 뉴스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차끼리 부딪혔는데 사람이 쓰러졌어요. 부딪히는 차나 받친 차나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막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인데 뒤따른 차들에서 사람들 운전자가 막 내려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차 오지 못하게 하고 물건들을 막 정리해 주고 다친 사람들을 막 끄집어내 주고 외국은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항정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치열하게 싸우시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만의 동산이에요 그 전에는 사역하면서 복음 전도 하면서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밤만 되면 산에 가서 한참한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몸에 비해서 그것이 쌓이고 사여에서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땀 흘리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양도 많아지고 질적으로 기도의 분량이 우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옥의 권세가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실 때부터가 소동이 일어나고 해로당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또 성장하시면서 소년 예수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년식을 거행할 때도 예수님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간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연적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새신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도 받고 불체험도 하고 그래서 오시기도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 시,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생각과의 싸움 본능적인 싸움 또 영적인 싸움 가족과의 싸움 그런 관계 그런 단계 영적인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요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저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자식이 가지 마라 부모가 가지 마라 이상한 교회다 남편이 가지 마라 또 아내가 가지 마라 또 예배 여기 와면 더 적응하지 못하고 제가 항상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예배가 좀 난장판인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항상 제가 그런 말음이있예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천국에 가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봤고 천국의 책들을 수많은 책들을 봤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게 거룩한 예배 형식과 절차가 있는 그런 예배가 중요하겠지만 천국 가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가장 기쁜 주일날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 천국에 집이 있는데 빈집도 있고요 집이 있는데 자기 영혼도 못 들어가는 조그만 집도 있고 주님께 막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하나하나를 해도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운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는데, 다 주일날 보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은진 미르님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석가모니 가운데 토막처럼 고루고루고 기르기가 끼룩끼룩하는지, 갈매기가 끼룩끼룩하는지. 지나가는 세대들이 그런지 몰라도 자기 영혼의 기쁨을 감추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의식하면서 하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잡고 있는 그 지역의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 죄와 함께 시작된 죄 선과 감이 시작된 인간의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드러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질병도 다고아버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 할렐루야 다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세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그러면 죽은 사람 살려버리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항상 정하시고 주님은 항상 성령님에 이끌리셨어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에 나타나면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유혹이 올때 무엇으로 저항하느냐? 기도로 저항하는 거. 고민이 될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이겨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다. 믿는 방법을 주님은 바꿔버리셨어요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바꿔버리셨어요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을 바꿔버리셨어요 뭐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은 대청해 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간이시니까 신적인 성품도 있고 인간의 성품도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셔서 이기는 방식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영적인 능력으로만 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셔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진 채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혈관이 터져 버려서 한 방울 한 방울이 땀방울 한 방울이 핏방울처럼 돼버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힘쓰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고 래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본인이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신 대로 다 하셨어요 왜 그게 샘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좋고요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뒤집게 나가면 좋고요 세 가지 방식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난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물리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표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의 수준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시잖아요. 저 영혼 천국에 올수 있을까? 저렇게 외식해서 저렇게 교만해서 저렇게 장담하고 저런 장담만 있으면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되는데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님 장담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교회가 천명, 만명, 십만명, 백만명 돼도 그러시면 안 돼요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천국에서도 중복이기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 내가 나의 감정을 표현할, 그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닮아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할수 있으면 이 고통의 쓴 자를 내게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못살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아무 응답도 없어 아버지께서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적 능력과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예수님을 증명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릴 말을 계속하면 당신은 엉터리야 그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 사람도 살려봐 저 사람도 고쳐봐 베스에다 들판에서 능력을 행해도 소용없어요. 왜? 불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접근을 하는데. 근데 더큰 거는, 진짜 지역의 권세를 가진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경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시면 우리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약하고 피곤하신 상태에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육체가 막 완전히 다폭발되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의 와이프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베드로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니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유다가 배신에 입맞춤을 한대요 한마디로 배신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딱 주님을 보이고 다도망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도망가도록 또 요한복음에는 이끄시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해도 주님은 우리 수준을 다 아세요 그리고 도망가도록 허락하시고 너희들이 좀 찢어지고 배신을 당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죽고 죽고 또 죽고 그 마지막 주황을 하시는데 그 저항이 보통 저항이 아니에요. 앞으로 두고 두고 나처럼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도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음. 저항은 저항인데 그냥 불신의 저항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나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육체를 지어 짜야 기름이 나오더요. 제가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특히 밤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까지 밤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개세만의 동산에 지금도 감람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아 거기서 이렇게. 따로 좀 걸어가가지고, 한쪽에서 내가 있었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이 동산이 어딘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네요. 주님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개세만의 동산에 왔습니다. 감남산에 왔습니다. 근데 그쪽에 한쪽 어떤 그 남녀 아이들이 차 안에서 그 뭐지 그, 그, 뭐야, 마약 그 뭐라 그러지? 마리와나 어. 어. 막 구역질 라고 비린내 나는 마리와나 그걸 막 피우고 있어요 또 한쪽으로 쭉더 들어가서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곳에서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기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 이제 좀 울면서 주님 영적 싸움을 한다고 자부하던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안 오니까 우리 팀들이 나를 찾아서 또막안오 깊이 막 들어왔지 그때 사모님, 그때 그때 갑자기 또 스몰 비즈니스가 또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소변이 마려워서 한쪽 귀퉁에 가서 볼일 보고요 또나서또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옆에 싹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하고 막 이런 얘기요 저런 얘기 주님이 옆에 사람이 앉으면 인기척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옆에 앉으셔서 앞으로 퇴질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나는 주님께만 집중적으로 주님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요 주님 언제라도 이스라엘에 갈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에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던지게 하시고 팔레스타인 아랍사람들을 상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성리부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나단 선교사님 아니 나단이야 바락이야 바락 선교사가 바락하고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 원여로 그래서 정통 유대인 교회가 가지고 집회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삭막한지 유대인이라는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짝퉁 유대인이야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자기들도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치울 자 있지 성령의 불이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베들레헴 지역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은요 찬양을 할때 무슨 찬양을 했더라 하여튼 이스라엘 이름이 들어가는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오우 oh 노 no, 팔레스타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또 이제 또 재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순간에 하나님 팔레스타인이 들어가는 찬양을 또막 이름을 바꿔서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계 쪽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는 먹을 때도 눈치 보이고요 우리를 아래로 봐야 요 근데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불을 던지고 이분들이 막불 받고 뒤로 쓰러지고 팍! 어깨 동무하면서 허깅을 하고, 파스타 김, 매달마다 와주세요. 매년마다 와주세요. 송도들 데리고 와주세요. 우리도 성리의 불이 필요합니다. 막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있는 간식이지만 다끝치고 내와서 같이 막 먹는 거예요. 같이 한자 주님. 언제나 이스라엘에 봄이 오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열받으면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테러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이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언제든지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금 7층짜리 그 빌딩이 났는데 50억만 우선 해결되면 7층을 다한 층당 300평짜리 다 인수할 수 있는데 지금 4억 현찰 가온성전건축금 4억밖에 없어요 한 층당 적어도 7억 5천을 가지고 있어서 한 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같으면 5층, 7층짜리 빌딩을 다 우리가 사용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성전 본당 성전 교육관 성전 할수 있고 신학교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신학교 할수 있고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총회 교단을 하나 만들 수 있고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미션 센터도 선교 센터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선교사님 오는 사람들 우리가 선교관을 만들어서 다쉴수 있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불의 사람으로 재교육하고 재투자해서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성도들이 외국 각 나라별로 권역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성령의 불색을 할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뭐한개두개세 개층 사는 것보다 통째로 다 사게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 1차로 50억이 필요하고요 2차로 5조 원이 필요합니다 5조 원 예.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물질 가진 종들이 좀 감동을 받아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예.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마지막 저항 예.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의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겟세만의 동산에 죽고 싶을 정도의 감정이 오는 그런 기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 영적 치열한 싸움을 통과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맞으러 가시는 거예요 재질렁 맞으러 가시고 비명을 지르시지만 고통스럽지만 가시관도 쓰시고 창에 찔림도 받으시고 못받김도 당하시고 당당히 가서 십자가에서 일곱까지 치료를 말씀하시고 주님 먼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주님. 언제입니까? 우리가 매일 그렇게 전에 과거에서부터 연단 받으면서 했는데 사모님도요 고쳐 달라고 많은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쌓여서 어떠한 타이밍이 있더라고 보니까 턱 힘들고 어려운 코너에 몰려서 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제부터 약안 먹겠습니다 결단하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확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절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전 같으면 그거 절대 안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작정한 이상은 그 성전 딴 사람한테 매매 못하게 해요. 만약 그게 나갔다 그럼 하나님 다른 거 주시겠죠 더 좋은데 깨끗한데 더 넓은데 이 지역에 평당 300평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너무 헐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50억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송도님이라도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심 없이 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올해 딱 1년 기간이 있는데 1년 안에 그곳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고요 분명한 것은 그, 그곳에 가서 50억 주고 그 빌딩을 산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100억 이상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그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끝까지 우리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성교사님들 사역지가 통통 피고요 후원을 못 받은 성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정년이 끝나가지고 성교사님이 와도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그분들이 와서 주님의 교회에서 성교관에 그가 하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불받고 성도들을 또 재교육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성교사님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세요 미국으로 가세요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해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또 새롭게 조직과 질서가 또 맞춰지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을 <웃음> 자자손손까지 그렇게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교사님들 오면요 후원 못 받은 성교사님들 정말 많아요 후원 내가 얼마 해야 되고 이 정도 해야 될 테니까 성교사님많 마음껏 사역 가시고 그곳에서 불세례 센터를 만들고 불세례 교회를 세웁시다 성교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교사님들이 날개 달듯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영적 시스템과 새로운 그런 물질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준비되면 얼마든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테살로니가 또 빌립보 또그또 그, 어, 터키에 있는 수아시아에 있는 지역. 할 많은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가 거기도 가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울이 이곳에서 감옥에 잡혔네요 빈터만 남아있지만 그 지역에 지금도 불의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키스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교회를 세우러 갔어요 지금 이런 저런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다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이 직장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한다냐 하시고 믿음 준비만 다 하면 어떤 종류의 물질이 와도 마음 바꾸지 않고 초지일관하고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때를 위해서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